전시의 4일차예요. 오늘의 티토크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어제 밤부터죠. 뭐가 올라왔냐면,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꺾지 못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저 사랑 좀 해주세요. 저 당신한테 버림받을까 어떻게 어예요. 이렇게. 그 마음을 느끼고 있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교만하지 않지만 비굴하지도 않고 당당해요. 그게 진짜 겸손이야. 근데 겸손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건 겸손이 아니죠. 너무 구욕적으로 이렇게 늘 눈치 보는 상태거나 아니면 교만한데 입으로만. 아 제가 멀려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데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이려면 날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 당신 사랑받고 싶어요. 버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이거를 딱 느낀 상태, 이 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근데 교만은 뭐냐면 사랑받고 싶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이마음에싹 버려. 그리고 그래 니까지게나 버려도 나 괜찮아. 이런 마음. 근데 자기가 그런 마음인 줄도 몰라. 근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 얘기해 줄게요 어린 시절에 우리 아기였을 때는 다그 마음을 잘써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퇴근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애들이 예전에 저도 퇴근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우리 아들이 꼭문 앞에 앉아있어 그럼 저파인치가 내도 우리 애기가 엄마 엄마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걔부터 안아주고 그 마음은 뭐예요 나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버림받으면 두려워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을 딱 받아줘야 돼, 엄마가.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근데 어떤 엄마는, 아, 얘왜 이래, 귀찮어. 그리고 엄마 이렇게 매달리는데, 저리 가! 막 이렇게 하거나,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엄마한테 표현했는데, 수치당했어. 그럼 그때 되게 굴욕감을 느껴요. 버림받은 굴욕감. 너까지 거의 존재를. 이렇게 버림받은 엄청난 아픔과 수치와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면 그 굴욕감과 그 그 거부감과 그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그걸 딱 무시하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 처음에 막 쫓아가서 엄마 엄마 이렇게 했던 애들이 하도 버림받으면 나중에 쳐다보고 엄마한테 안 갈릴 거예요. 제가 작은 때 그랬어. 저희 엄마가 저희도 귀찮아했어. 우리 엄마가 애기였거 그래서 오직 아빠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귀찮은 거야. 애기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니까그애기 마음이. 엄마도 사랑 못 받았거든요. 그 처음에는 엄마 엄마 이러는데 엄마가 뭐내 자식이 아닌 어떤 나남집 애를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단한 번도 저를 안아줄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가 나는 좋아서 막 쫓아와도 물끄러미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딴애 보듯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저희 엄마가 그렇게 외할머니한테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야 외할머니가 너무 바쁘니까 엄마를 다른 것도안 안아준 거지 근데 나는 어린 시절 그걸 모르니까 다른 아이들 엄마는 막 안아주고 이쁘다고 하는데 나는 버림받으니까 나중에는 사랑받고 싶은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굴욕적인 거야 무시당하니까 수치당하니까 그래서 버려버려 수치스러워 거부감 올라와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중학교 유들 대서는 엄마가 학교 와도 이렇게 쳐다보고 가까이를 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나중에 저를 두려워하더라고. 자기가 시커 버려서 애를 그렇게만 들어놓고 모르는 거야. 버리는 줄도 모르고 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사람을 대는데 이렇게 좀 무시해. 자기도 모르게 나 사랑받고 사람을 딱 대하면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 그러면 그 마음을 갖다 가 자기도 모르게 딱 무시해요. 그 여러 분 사람 상대해 볼 때. 되게 친근하게 마음을 열고 상대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를 딱 만났을 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딱 올라오고 존재가. 그럴 때그 마음을 딱 무시하는 사람, 수치 주는 사람은 나한테 마치 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딱 교만하게 대하는 분이 있어 이렇게 딱 이렇게 어제도 전시회장에 몇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 아주 온몸으로 그래 나 사랑 필요 없어. 니들 나 사랑 안도 이렇게 다 본인은 몰라요 머리를 마음속에 엄청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걸 무시하는 게보여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 사람 가까이 가기 싫어 근데 그 마음이 올라올 때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무시하고 수치주고 하는 그 굴욕감 인정하고 그 마음이 두려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 마음 인정하고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심한 사람 은 그리고 세일즈 같은 걸 못해 왜? 네, 거절당하는게 너무 무서워 굴욕적이야 남한테 말해서 뭐좀 사주세요 이거. 나 사랑 주세요뭐 사주세요 그렇죠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 중에 그 마음이 센 분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예요 세일즈를 해라 세일즈 할때올려오는 마음을 봐라 좀 사주세요 저 사랑 주세요 이럴 때막 굴욕감 올라오고 두려움 올라올 때이 마음이 바로 니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고 응. 사랑 달라고 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이제까지 수치 주고 버리고 살아서 나 사랑 주세요 이런 마음이 온몸에서 나오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야 세상은 이 우주는 거대한 의식체예요 내 마음에 다반응하거든 세상에 귀인도 오고 사랑도 오고 돈도 오는데 늘 이렇게 살아서 필요 없어 사랑은 필요 없어 이런 에너지로 살면 어때요 사랑도 안와 이성 회사랑도 안 오고 돈도 안 오고 출세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 전시회장을 막 이렇게 다 거만하게 다니는 몇 분을 보면서 저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런 마음을 막 뿌리면서 다니는데 자기는 뿌리인지도 모르고 우주의 신호를 그렇게 보내는 거야. 필요 없어. 사랑 따위 필요 없어. 사랑 따위. 이러니 사랑이 없니까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뭐예요? 돈, 인기, 명예, 인간의 사랑. 뭐 자기가 근데 왜 하려는지도 몰라봐 옛날에 애써 사람받으려 소용없어요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 거야 왜 어제 숙소에 가서 있는데 잘라 자려고 명상공을 딱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기침하는 소리가 듣는데 그 기침 소리가 하나도 거슬리지 않을 때가 있고 거슬릴 때가 있거든 저는 제 아무리 큰그 공사장 소리가 나도 코를 굴고 잘수 있는 사람이야 거슬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거슬리는 소리는 애고 소리만 거슬려 애고 <웃음> 소리가 들리더라고 막 기침을 하는데 크지도 않은 기침이. 가만히 들어봤더니, 반항심이야.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수치주고 있어. 그게 반항심이죠. 절대 고집부리면서 인정 안 해. 사랑받고 싶은 거. 들어봤더니,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아기가 있어. 아기 마음이. 제자 속에. 그 아기 마음이 절대 사랑나 달라고 안할 거야. 고집부리고 있어. 그래서, 나가서, 아빠 너뭐 올라왔어? 왜 기침해? 그랬더니, 아, 모르겠어요. 기침이 나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수치 주고 있다. 고 왜? 이 제자가 남동생하고 오빠한테 사랑을 다 빼앗긴 여자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들한테만 다 돈을, 재산을 주고 남동생한테 주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하나도 안 주고. 그게 돈을 못 받아서 서러운 게 아니죠. 부모가 사랑을 나는 안 해준 거야. 서러워서 어느 날한번 덤빈 거야. 나도 돈 달라고. 근데. 주겠냐고 부모가 덤비는 마음으로 달라고 했으니 어, 미워! 왜? 남동생이나 오빠 만번 주고 저는 왜안 주세요? 이러면 이 태도가 어떤 태도야? 엄마 아빠 사람 못 받을까 봐 두려워요 저도 사람 좀 주시면 안 돼요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오빠하고 남동생만 사나주고 나안 줬다고 하는 그 반항하는 애기가 달라고 했으니 안 주지 그래갖고 그때 대판 싸우고 그 다음부터 달라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받고 싶고 자기 마음라 몰라 그걸 버리고 살았어 그걸 버리니까 부모한테 못쓴 아기는 살면서 세상에게도 그 마음을 못 쓰니까 하나도 사랑 못 받고 다 빼앗기고 산 거지 그래서 숙제를 해줬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꺾고 제발 좀 사랑 좀 주세요 엄마, 아빠의 돈이 사랑이라고 느끼니까 돈의 액수는 상관없겠죠? 너돈좀 주세요. 왜? 남동생과 오빠만 줘요. 이렇게 해서 받아오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할 생각하니까 너 마음이 어때? 두려움이 올라온대. 하기 싫대. 그리고 하기 싫은 놈이 누구예요? 부모에게 사랑 좀 달라고 기꺼이 굽히는 게 싫어. 싫어. 너무 굴욕적이야. 더러워서 안 받아. 내가 너한테 돈 따위. 이러고 있어요. 완전히 사랑을 뺏겠다고 집착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따라다니는 것도 문제지만그 말을 못 하는 건 뭐야? 구욕감이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수치주는 구욕감. 불용감. 그 구욕감으로 살아서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마음이. 그러고 살아서 하나도 못 받은 거야. 살면서 부자도 안 되고 세상에 한테 돈도 못 받고 개고생만 한던 거야. 하고 와라. 숙제줬어요 우리 제자들 중에 몇몇 아기들이 있어. 부모한테 사랑 달라고 했다 수치당, 무시당 아이들은 달라소리도 못해 어. 그래서 제자들 두 명한테 더 숙제 내주려고 해요 이한테 <놀람> <놀람> <놀람> 숙제를 내주려고 해요 수치 주고 있어 부모만 보면 올라오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수치주면서 절대로 달라고 안해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줘딱 이런 포이스예요 그러니까 <놀람>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돈을 뭐너 어, 비싼 거만 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딱 교만하게 마지못해 받는 척하고, 주지 말아야 돼. 그내 쫓아야 돼. 그렇게 할 때. 는 응? 부모한테 딱 납작을 들어서, 제발 좀 사랑 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으면 두려워요. 이래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설사 수치 좋더라도, 그분이 내 몸을 줬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받아들여야지. 교만하게 어디, 너희들이 남시해서 동격으로 놀자는 겁니까 그교만한는가 누구야 부모가 나를 때리고 좀 아프게 했어도 오빠랑 차별했어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마음이야 나를 몸을 주신 나를 아주신 것만한 은혜가 어디 있다고 호좀 혼났다고 뺏겼다고 미움질 부리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하고 미운 마음이라 세상에 복을 못 주는 거야 그 마음에서 꺾기 싫으니까 꼭 계시니까 교만하게 딱 이러고 있는 거꼭못 걷는 거죠. 그렇죠? 가서 제발 저좀 주세요. 아마 그거 하라고 그러면 정말 두렵감 올라와서 못 걷고 두렵다고 하면서 도망 다닐 거야. 도망 다니면 혼내줄 거야. <웃음> 딱그 아기들이 있어. 못 걷는 아기들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누구한테 사랑을 진심으로 받으려고 해야 받는 거야. 제가 예전에 제가 좀 인기가 많았어요. 아무도 안받았꼭 <웃음> 이게 반항심이안 받았다. <웃음> 제가 인기가 그때 좀 이뻤어. 주름도 없고 머리숱도 지금도 훨씬 많고 긴머리 여기 이렇게 길러서 지금보다 더 호리호리한 거 아주 여성스러웠지 그래서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안 믿네. 믿거나말거나 <웃음> 근데 그 당시 남편이랑 결혼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 좀 달라고 나한테 꿀투라고. 어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때 카페오나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상관도안 해. 무릎을 딱 꿇더라고. 제발 너 없이라 안 된다고. 나 살릴 수가 없다. 결혼해달라. 너 너무 좋아한다. 거기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사람보다 훨씬 조건 좋은 사람도 많았고 돈도 많고, 어, 지위도 높고 이런 사람도 많았어. 안 믿네. 말했다. <웃음>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 그 마음 나한테 기꺼이 굽히고 그게 그 마음으로 그 용자만이 미움을 얻는다고 하잖아. 돈도 이렇게 없고요, 사람도 이렇게 없고요. 여러분이 부모한테 기꺼이 굽혀서 사랑 하나 못 얻고 그러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절대 복을 못 받아. 순종하는 인간이라 바로 자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 주지 않고, 구욕감 올라오고,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도, 기꺼이 그 두려움을 꺾고, 그래, 버리시면 버림받겠습니다. 수치 당하겠습니다. 뭐딱 꺾고, 달라고 할수 있어야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아, 정말 그, 그걸 못 배워. 제자들 중에 보면은, 자식을 키워서 저한테 제자로 보냈어. 근데 정말 반항심이 순종을 못 해. 혼내키는 거하나도못받아드리고 무조건 지듯대로 사랑만 줘야 되는 거야 막 덤벼 그렇게 키워서 나한테 보내놓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부모까지 골질 부려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 자식을 선생님한테 아끼고 선생님이 때려도 오히려 예전에 어때요 선생님한테 혼나면 선생님 선물 사 갖고 갔어 학교에 죄송합니다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이랬어 요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모들이 애들 보는 는 앞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뺨을 때려 자기 자신 혼내켰다고, 때리고도아니 혼내켰다고 그 따위로 가리키니까 늙어서 제접을 못 받을 거야, 그 반항심이 굽히는 걸못가르키고 우리 제자 중에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켜서 반항심만 가르켜서 나한테 보냈으면 내 미안한 줄 알고 해야 되는데 같이 반항해, 엄마가 나한테 딸내미의 스승이 전시회를 하며 와야되잖아. 마음으로는 불쾌하고 싫어. 내가 어떻게 애고가.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왜? 나는 애고가 센 분들은 나를 좋아할 수없죠 왜? 잘못하는 건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 내가 잘못한 걸 알아. 그래서 혼나면 말을 할 수가 없어. 뭐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기분은 나쁘잖아. 그렇지? 나는 가짜로 사랑해요. 아우 착해요. 잘하셔서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틴톡에서 예전에 그랬죠. 어, 가르침 받기 싫은 분은 가라고 칭찬만 받고 사랑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잘못한 건 즉실즉시 얘기하거든. 실겠지 거북하고 그래도 어, 자식이 공부하고 있고 자식을 맡겼으면 엄마 마음으로 그냥 꺾어야 돼요. 두렵고 수치를 그냥 꺾어요. 야 그럼 꺾네 안 오겠다고 대놓고 듣고 있나 이 아가 내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오세요. 왜안 옵니까? 그 싫어하는 그 마음이 누굽니까? 수치해고예요. 설사 거북하고 두렵고 어, 싫어도 그 마음을 기꺼이 꺾는 게 엄마의 사랑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본인이 잘했는데 내가 지적한 게 있으면 와서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잘못이라고 느끼면 꺾어야지. 왜 고집부립니까? 아이 중에 있죠. 분명히 자기 입으로도 잘못된 거 알아. 근데 고집부리면서 짓듯대로 하겠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 껴서꺾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똥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릴 때 부려야 돼 내가 맞고 확실해 근데 딴 사람들이 다 미쳐서 내말안 들어 이때 확 밀어붙이는 거지 나도 내가 잘못한 거라 근데 계속 고집부리면서 내가 맞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처맞고그 애고는 죽어야 되는 거야 죽이기 전에 빨리 오세요 죽이기 전에 그 애고는 죽어야 돼그 애고가 죽어야 자식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유전인자의 애고가 고집부린 애고가 순종을 못돼서 어, 그렇게 아프게 사는 거야 돈도 많이 못 벌고 사람도 많이 못 받고 그렇고 외롭고 버림받고 아프고 빼앗기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게 바로 그 관념 때문에 그래 부모한테 순종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선생님한테도 순종 못해 직장 상사한테도 순종 못해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 못해요 누가 좋아해? 그런 사람을. 음. 그렇잖아요? 그런 애고를 나한테 맡겨서 내가 그거를 지금 공부시키느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잘했다고 본인이 와서 나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쫓아가기 전에 당장 튀어오세요. 안 그러면 쫓아갑니다. 왜? 제가 제자를 사랑하거든. 그 아기를 가르치려면 엄마가 꺾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애구가 죽지 않으니까. 제가 이스승노로하면서 얻은 건 인내심 밖에 없어 저는 사실은 독해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읍소도 하고 울고 내가 제발 나좀하다고 울기도 했어 읍소도 했다가 혼내키기도 했다가 사람마다 다르게 들어가죠 이 방편이 그쵸? 어, 사람도 막 해줬다가 선물도 막 했다가 막 빼앗기도 했다가 별짓을 다해 그래서 내가 배운 건 인내심 지독한 인내심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꺾고 빨리 우는 게 좋은 것이요. 안그럼 아, 가서 혼내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내가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할까? 그 고집 때문에,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 고집 때문에, 순종 못하는 마음 때문에 복을 못 받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돼, 그런 태도. 돈도 다 의식체예요. 그 좋아하는 돈이 왜안 들어올까를 생각을 해봐, 생각을. 나는 이 공부하고 영채마을 수장하고 이일 하면서 단한 번도 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내 제자들이 다 10몇 년, 제일 길게 는 14년을 내 옆에 있던 제자가 어느 날 내가 본동 짓는다고 하면서 야 돈이 이렇게 물너더니해런마도 돈을 따질 줄 아세요 저음으로내 <웃음> 입에서 자금이 되냐고 물으니까 그 정도로 내 사사로운 어떤 돈 이쓸게 있을까 없을까 돈에 집착해서 돈을 뭐 모으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돈은 오직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자금일 뿐이지 방편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재산을 축적하고 여긴 요만큼도 한 번도 마음을 쓴 적이 없어요. 내 일, 제자 가르치고, 내 마음 보고, 내 공부하고, 세상에 이거를, 이 마음 쓰는 걸 널리 알려서, 우리 국민이 제발 좀, 정치인부터 저 아랫사람까지 다 마음을 올바르게 써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되고, 온 세상을 바꾸는, 그거만 신경을 써서요. 근데 돈이 그냥 오잖아. 딱, 딱.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자기 마음을 보고, 늘 순종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발 저 살아주세요. 이렇게 굽히면서 살면, 딱딱 아, 다 오게 돼 있는 거야 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어든지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제일 없는 복이 식복이거든요 제 생일이 13일인데 아버지 월급날이 17일이었어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당시에는 가난했잖아 먹고 자는 건 힘들었어 그러니까 13일쯤 되면 돈이 똑 떨어져 쌀밖에 없어 그냥 밑반찬으로 먹는데 맨날 그래 아유 너는 식복이 없이 태어나서 먹을 게 생기면 제가 꼭 없대요 그리고 생일날에도 뭐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려고 보면 돈이 생활비가 떨어져서 못해주냐고 그래서 항상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먹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아 약국을 하면서 밥 굽는 게 예사였고 커피만 막 너무 바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데워 었자 마시고 일하고 그래서 그리고 어디 가서 먹을 게 내가 가면 다 떨어져 다 먹고 그래서 나는 그게 아 당연하다 이렇게 살았어 어 그런데 아영채님이 제가 이 공부하고 나서 저 재워주시네 이제 식복이 먹을 폭이 없었던 제가 여러분이 전시회 할때 사와 전시회 할 때만 사오는 영체마을에 있을 때산 속에 있지만 저같이 전국에 맛있는 걸다 먹어보는 사람 없을 거야. 여러분이 어우 헤로 엄마 이거 오물려 맛있어요. 왜 이러고 사오고 헤롱마 이거 무슨 빵이에요 사다 주고. 제가 사랑을먹죠 저는 먹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제자들이 사오면 꼭한 개는 먹어. 그 아기의 사랑이니까. 그리고 내가 먹어줘야 이야기가 먹으면서 아, 우리 아기 이쁘다. 내가 한번 이 마음으로 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사랑 복주는 거잖아. 그래서 아, 내가 어제는 간식이 막 이렇게 쌓였는데 내가 아, 내가 못 받는구나. 먹을 복이 제일 없었는데 이제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나 사다 주면서 복을 주네.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개씩 먹으면서 너무 배부를 땐반 개씩이라도 먹으면서. 저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다 오는 거야.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이 되게 되게 중요한 거야.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 조금만 높아지면, 그리고 낮은 시절에는 막 이렇게 굽히고 이러다가 조금 높아지면 갑질해가고 다시 떨어지죠. 회장님 되고 막 이러면 막 운전기사한테 갑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태도가 변해그 교만한 태도 때문에 수치당하고 아파지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선거 때만 되면 굽신거려. 얻으려고. 하다가 그 태동안 싹 변하네. 후대게 당하죠, 국민한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올챙이가 되지도 않는 아가들도 있어. 항상 교만하게, 뻣뻣하게 살아.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기인도 안 여러분한테 와서 누군가, 저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길 가던 사람들 도와줄데 야, 이리 와서 나 도와봐. 돕겠어요, 여러분? 구렇잖아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사랑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마음을 무시할 때 그게 교만인 거야 사람한테 교, 무시하려고 해서 무시하는 거는 진짜 교만이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굽신거리니까 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해너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기 때문에 내 지금 삶이 엄청 돈도 오고 사랑도 오고 귀인도 오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와 그리고 가족들도 날 싫어해 다 버려서 내가 엄청 교만한 거야 진짜 교만이 뭐예요? 사랑받고 싶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이내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수치주고 무시하면서 나는 별로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난 두려운 나는 내가 아니야 이럴 때교만한거예요 그게 진짜 교만함이고 불순종이고 반항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 때는 아무것도 안와 채워주지 않으셔, 신성께서. 신성이 채워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에 애고의 몸뚱이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복받고 경손한 품으로 거듭나서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세상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의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너무 구욕적이고 할때아이 마음이 교만한 애고구나, 이걸 못 꾸는구나 그 마음을 느끼고 기꺼이 꺾고 당신은 나한테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발 사랑 주세요. 요거를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도 가장 출세하고 성공하고 가장 멋진 정치인이 되려면 국민에게서 권력을 받았잖아요. 국민한테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귀인입니다 제발 저 사랑 주세요. 당신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오직 당신들 마음을 이해하고 당신들 뜻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국민 마음만 느끼고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할때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기업가는 그 물건을 팔아주는 고객 마음을 무조건 느끼고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같은 낮은 자세로 기업가 정신이 그거예요. 자기 고용주잖아 고용주지만 고용인들의 마음을 느껴주고 자기의 그런 어떤 재화나 또는 서비스 이런 거를 사용해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느껴주면서 제발 저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그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역체 마음을 끌어오면서 항상 낮은 자세로 했던 게 우리 제자들이 이해를 안 해주는 일은 추진을 안 했어요. 불러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계속해서 다내 네, 회사님 따라갈게요. 거의 70% 이상이 이렇게 넘어왔을 때 항상 추진했거든 왜냐하면 어리진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고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교만한 애고는 나 혼자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전시회가 해나 혼자 할수 있는 전시회가 아니지. 여기 우리 아기들이 막 이 그림을 다 붙이고, 다 달고, 늦게까지 조명 설치하고, 제 노래 하나도 이걸 다 세상에 감상하게 이걸 다해줬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잖아. 모든 노력이 더군다나 여기 방문해 주신 여러분이 힘들게도 노력을 들여서 멀리서도 와주시고, 그림을 감상해주고, 관객이 없는 전시회가 있나 와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작용자 하는 게 없는 거를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항상 굽힐 수 있고 사랑 못 받으면 실패하는 걸 너무 알아. 너무 두렵지. 왜 그걸 모를까? 자기 마음을 버리고 그만하게 살아내고는 항상 그렇게 정신 승리하기가 쉬워요. 깜빡하고 놓치면 그 마음을 버리면 교만해져서 실패하는 거예요. 삼과 근신하면서 오늘 하루는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순종하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